다고요? 배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2022년에도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heers. 지금 캠핑장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진짜 항상 오는 천보웰리스 <웃음> 캠핑장 왔습니다 집에서 1시간 딱 걸리거든요 새 차박 텐트를 구매를 했잖아요 <웃음> 구매한 새 차박 텐트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피칭이라 무분 설레어요 잘할수 있을지 가서 차박 텐트 꺼내고 만나요 여러분. 라고 정말 다 아, 무게만 빼면... 아, 진짜 설치 1분 1분. 제가 원래 그... 이렇게 옥타곤인가? 그 모델을 사고 싶었는데, 그 우레탄 찬이랑 뭐랑 하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아쉬운대로? 올 겨울은 이 친구와 엄청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설치가 진짜 짱이야. 정말 안 편히냐? 이거 지난번 받았던 게퀸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S사이즈로 하나 옆이 약간 이렇게 맞네요 그건 그때 꽉 맞았으면 얘는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요 아 근데 진짜 만족이에요 만족 <목소리> 이 전기요랑 다 합쳐놨던 거 그대로 차박한다고 외국 유튜버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 중에 고4x4 하시는 분이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그건 좀더 작거든요 테이블이 근데 저는 일단 집에서 놓논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이즈 밖에 없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우와 어? 약간 좀 밑으로 내려와서 살짝만 하면 될것 같은데 편하면 됐지 아 근데 이거를 좀보정하고 싶다 너무 처지니까 베기 싫은데 어 이거 괜찮다 여기다 가면 뭘 대든지 밑에다가 <웃음>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의자 세워놨고 이 의자 안쪽에서 저도 있어 보려고요 딱인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 아저씨는 되게 멋있었는데 난 약간 좀 <웃음> 원두막 느낌이랄까 어우 추워 여러분 추운데 재밌어요 또 새로운 세팅으로 하니까 또더 재밌어 신나요 지금 근데 우리 아빠가 보면 응. 항상 어휴 저 추워줄건데 저뭐뭐뭐 뭐, 뭐? 왜 저러고 있냐고 아, 난로가 빨리 돼야지 좀더 따뜻할 텐데 립밤도 딱딱합니다 얼마나 지금 온도가 그런지 막다 딱딱하네 출입문은 두쪽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뷰볼수 있는 건 저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겨울엔 사실 더 추워지면 또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갖고 싶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만하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설치 편하지? 그게 지금 최고, 솔직 편하지. 음. 모양도 예뻐요, 오두막 같이 귀여워. 그리고 저 혼자 쓰기에 공간도 충분하고 일단 천고 높아서 되게 좋고요. 여기 날로 들어와도 이제 이 안쪽에서 주로 생활할 거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원래 무시동 히터를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밥도 너무 비싸고 내가 차박을 아직 메인으로 이렇게 막 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음 조금 과한 투자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텐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냥 난로랑 해서 가지고 다니자. 극동계의 그 조합으로 지내보자 라고 했던 건데 어 저는 지금 오늘 처음 피칭으로는 너무 만족해요. 너무 좋고 진짜 훌륭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따 이제 그 의자 세운 거 지금 한번 앉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대만 아저씨인가 중국 아저씨인가? 제가 보는 그 제가 이제 주로 차박영상 외국 아저씨들 거 많이 보는데 그 귀여운 아저씨 한분 계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렇게 세팅을 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웃음> 그 모습을 보고 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 차 박했을때가 너무 만족감이 좋아서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신나요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 라는 약간 이런 느낌 뿌듯함 물 끓는다 아 여러분 진짜 그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쫄캠 다니시는 분들은 아유. 여러분 여기 지금 의자에 앉은 거예요 의자에 의자 지금 그러니까 이팰리세이드가이 위에 천고가 이렇게 막 높지 않아 가지고 앉는데 배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 편해요 발 앞에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아.. 따뜻한 거 들어가니까 좋다 오늘 맥주 못 마시겠는데? 추워요 일단 이 높이도 뭐 다리도 아무튼 이 앉아있는 건 되게 여유롭다 먹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는데 제가 이 차로 스트레스 차박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잘 해볼 수 있을까 가 요즘 고민이거든요 재미있게 다녀야지 근데 이쪽에 이렇게 손잡이만 좀더 있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 가지고 항상. 오늘 진짜 저 혼자 전세캠이래요. <웃음> 추우니까 이제 평일에도 많이 안 오시네요. 여기 항상 그래도 두세 팀은 있었는데. 좋아요. 자주 오던 곳이라 혼자 있어도 안 무서워요, 여기는. <웃음> 저 혼자인데도 불다 켜주셨어요. 이제 날로 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Yeah, yeah, yeah, yeah. 여러분, 오늘은 이거 먹어보려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보자 아, 뭐 저는 항상 그 더운 거보다는 아니 추운 게더 낫거든요 30초간 볶은다고? 그 다음에 180을 넣어 30초는 지났는데 일단 생긴 게다마음에 듭니다 느린 마을 맛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크리스마스 때 제가 먹어봤는데 집에서 맛있더라고요 완전 좋은데? 느린 마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네요. 맛있다. 일단은 갈아타겠습니다. 우리 집병 친구에서 이걸로 올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만약에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새출발 신나게 합시다 2022년에도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치알 점점 빨개져요. 취해가지고. 왜, 왜나 이거 막걸리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마셨는데, 약간 이렇게 알딸딸한 느낌이죠? 마셨는데, 미안, 이제 좀 따뜻하지만, 아까 춥고 막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몽롱하게? 애기들 막 먹다 자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야, 갑자기. 고라니 아니에요. 고라니 문에 잠이 닫게네. 웃긴 고라니. 안잘 거야. 김치도 꺼내 먹어야지. 아무튼 밥은 다 먹었고, 설거지 하고 오겠습니다. 어 머리야. 좀 기다려 주면 되겠다. 티가 있고 이렇게. <웃음> 영화관이 따로 없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편해요. 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아까 이렇게 텐트 안에서 막 왔다갔다 했는데도 찬 공기가 막 제가 일찍 잔다고 그 리필하는 거를 일찍 해놨더니 한6시 반쯤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7시좀 넘어가지고 추워서 다시 등에 넣고 그리고 또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훈훈해지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살짝 그 아까 추웠을 때 진짜 어. 아. 아. 근데 지금 이 내부에 이 누잠 매트리스, 그 다음에 전기요, 그리고 침낭, 요거 담요 이렇게 콤보로 완전히 세팅을 했는데 대만족이에요. 거울에 <웃음> 따뜻해. 폭신폭신하고 잠을 너무 잘 잤네요. 아 역시 캠핑 와서의 커피는 진짜 맛있다. 밥을 해볼까요? 얼었어요, 얼어. 얼음이 떨어집니다, 얼음 지금 해가 나는 쪽 이쪽은 결로가 이제 막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반대쪽은 얼음이에요, 얼음 그대로. 너무 뜨거워, 밖에다가 면 엄청 빨리 식을 것 같아요. 핫초코 <웃음> 만들려고 했던 우유가 얼어버렸어요. 이거 <웃음> 아 돌겠네. 오늘은 알콜올 번호로 가볼 생각. 진짜 오랜만이다 얘. 될까? 김밥 세트입니다. 알콜 버너가 재밌긴 한데 가끔 무서울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됐어. 이 알콜 번호로 이렇게 눌, 눌러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열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밥을 해볼 거거든요. <웃음> 그렇게는 진짜 처음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밑에는 타 아니라 꿀리장으로 바꿔야겠어. 굴리장 김치 너무 맛있죠? 근데 너무 빨리 먹게 돼. 여러분 이제 텐트를 마지막으로 접어볼 거예요 도킹했던거는 지금 빼고 분리해서 살짝 말렸는데 얼어버리니까 소용이 없네요 2021년에도 여러분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제가 캠핑을 다니고 또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는 것도 더 즐거웠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소통이 재밌기도 하고 또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컸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 성장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과 더불어 우리 밝아오는 새해 2022년에도 더 오랫동안 즐겁게 만나요. 제가 즐기는 캠핑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편집하고 또 촬영하고 캠핑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소도둑놈 아니에요. 다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 백백킹 할수 있을까?